안녕하세요 스톱모드에 와주신 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할 스톱모드는 어떤 채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디자인, 기획, 그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지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뭐 예산에 따라서 어떤 홈페이지 또 아니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지 정말 많은 갈림길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톱모드를 지금까지 하면서 몇백개 정도 되는 모드 사이트를 제작해 왔고 그리고 모드 사이트 이외에도 저는 거의 지금 10년 정도 웹 개발자, 웹 퍼블리셔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전문가적 수준에는 도달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어떤 컴공 개발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전문적인 디자이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 서버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 위치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은저 정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모든 웹페이지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많은 유튜브에서도 있듯이 뭐 모든 홈페이지는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홈페이지는 뭐 어떤 뭐윅스나뭐 다른 홈페이지들은 어 간단하게 여러분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는 죽은 사이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홈페이지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모토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다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온게 네이버 블로그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여러분들도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아 근데 모든 홈페이지는 저렴해서 별론거 아니야? 아 그래도 아그 그래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비싼거 만들어야지 제일 좋은 홈페이지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한 결과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전부 다뭐 퀄리티가 똑같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아니면은 뭐 나는 자그마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드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모드 홈페이지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SEO라고 하는데 그런 검색에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 특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가 편한 게 뭐가 좋냐고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 호스팅이 있어야 되고 아 뭐지?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홈페이지는 도메인 호스팅 전부다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 다른 데 비해서 별로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저품질인 도메인이나 호스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좀더잘 만들고 좀더 이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더 나눠보고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지금도 모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 분들께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채널에 와서 구독을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분들의 만들어 봤던 모드 홈페이지의 개수보다 현저하게 많은 양의 모드 홈페이지를 제작해 왔으며 그런 모드 홈페이지들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협조하고 있으며 검색률도 좋고 관리하기도 평 좋고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가게 간판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든페이지가 누구에게나 다들 좋게 쉽고 간단하게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앞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군들을 덧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있는 댓글에 있는 직업군들을 토대로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미용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하신다거나 저도 그렇게 많은 사이트들을 만들어 왔으면서도 아 이런 직업군도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직업군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에 많이 남겨놓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 저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요? 이런 홈페이지 구성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들을 교육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 안에는 포토샵으로 잘 꾸며야 되고 구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거나 그런 것들을 또 교육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방법들을 앞으로도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홈페이지는 정말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포토샵을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구성하거나 그런 것들은 자주 봐왔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런 거 홈페이지 보고 따라하는 거 너무 귀찮아. 그러신 분들은 저희 스톱모드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잘 알아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잘 만들어 드릴 거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 저희 스톱모드에 와주셔서 아주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풍성한 자료와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스톰모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